안녕하십니까? 축제의 달인 정동원님 야외행사 출격 소식입니다. 이제 날씨도 봄날이고, 마스크 입막에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행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수 영취산에서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데, 그꽃과 더불어 흥국사절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개막식을 4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첫 분위기를 정동원님이 달군답니다. 며칠 전에는 영남대 새마을금고 축제에 출격하였고 금년 두 번째 출격 소식이 되겠군요. 그날 밴놀이 한판 신나고 부르고 그리고 영원 노래도 우주총동원님들께 선물해야지요. 축제 기간에 가서 진달래 꽃도 보고 정동원님 노래 공연도 보고 일거양덕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정동원님 여수영 취산 진달래 축제 출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